아얘안 어, 음, 하면 더 빨리 스피셜포스가 안되네 많이 올렸야 예, 하나 둘둘어 깼다가 아군이 승리하겠습니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와, 폭, 제한 폭,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어제 어제 맞을 사람 없어요? 개천. 중밀 거아 기밀 기밀 조심. 광입차. 아. 중 한번 가나? 아. 어. 아예맞번 나. 하더면 빨리 스피드포스가 안 되네. 나온다. 더... 어, 이니다 많이 올렸다 이봐. 예, 하나둘둘다가호뒤 하나, 아군이 숨리 보내. 그래? 어, <웃음> 아, 못 잡았다 이거. 뭐이 낮추니까 갑자기 속이 편해졌는데 네, 진짜 이렇게 쏠거 아 왼쪽에 호박고구마 오케이 어 호박고구마 저형그 형이잖아 니 측이 중디 중디 새벽에 할때 해탄 형이죠 예반아 가비야 중계 개고 개고 개고 저 탔어 전개 땄어 아이고 개구 아우씨 놀래라 아이씨 놀래라 동옥 둘, 둘 하나 으로 네, 하나 중으로 네. 아, 스바 개구 기계로 개구 기계 개구 기계로 하나. 기계 개구 기계로 개구 기계로 개구 기계로 개구 기계아더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 코삐깔라했는데왜 자꾸 나한테 지시하시는거지 저분? <웃음> 오케이 셰퍼가요 하나라서 어시피 오른쪽 야 근데 방이 피1이래 아홉시 했나? 오가나 더 있어요, 형님. 저거 올립니다. 돌 올렸어. 가들 때쪽 하나 있다는데요? 기운 빠 있다. 가갈때쪽 어, 조심해, 형님아 어, 어, 어. 우리 연락 없나? 저통 반. 저통 조심해. 앞에 적대. 적에 박스. 뭐, 뭐, 뭐, 뭐. 없지. 나 커디 박스 어. 내 먹을게. 우리 형도 뭐할 거야? 뽑방 주끼게, 털레더. 폭탄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설치되었습니다. 알 <목히> <목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설 아, 됐지 뭐됐으면 됐지. 저통 오겠다. 저통 아, 어, 오겠다. 왔다 저통 왔다 저통 기봉 핑두개 기봉 핑두 개. 뭔것 같다. 조금 빠졌고. 점오점 만노저 통. 튀어 야, 주... 튀어 야, 튀어 튀어. 예 체먼 체먼이. 아 자. 자. 야, 이거 하나 배웠대. 아, 하나 오빠에서 올라오는 거 폭탄이 되었 호구마 형이 잘했다. 어, 호구마 형이 날잘 잡았어. 그 잡... 아, 왜이거너실이다 음? 어, 아, 그냥 쏠 걸. 깜 오시이 포올 왜까지? 어저 형.. 그냥.. 다 됐어 어.. 왼쪽 손 없었어? 오른쪽이다 이게 연마 <웃음> 한개더 아파.. 없다 방개방개 소리 반개 소리 중앙 따라 한거 없어요 일단? 나도 아, 기부타야지 근데요 뭐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I'm g i v i 저 g y 다이방 u n n y I'm coming out of the r o o 단 Get up, get up, get up, 한 명만 한 명만 e 간다.. p g e 들어먹다적야모니 먹을 때야? 밥에 먹을 때야? 밥내먹먹요네조개개개개개개 잤봐. 잤봐. 잤봐. 잤봐. 잤봐. 잤봐. 봐 아이고, 씨, 펌. 펌. 펌. <놀람> 오르쪽리강 조심해야 독통 돼. 가마, 독통 가져, 독통 돼. 형 핀도 저, 저, 있을 테니까. 하다, 아 이따 괜안전하저백핀다다 핀. 왔다, 이친구리적친소리이게 배수리. 이 친구는 쫙배줄게이친구게쫙이배 하나 아이고구는 배수리. 이친구리리리배리리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고3 0초 가나요? 아. 아. <웃음> 지금 아, 지금은 괜찮. 아, 어, 한대 맞았다. 저불불쏜거 같은데 불쪽으로. 나. 저 사선 불 되게 기네. 그거 현을때좀 왼쪽 맞췄다. 자, 근데 개필 때 오히려 좋죠? 왼쪽 실각쓴 나랑 맞다이. 못다. 잠깐만요. 없는데? 왼쪽 없어요. 자, 개필 때 과연? 왼쪽에번 하나? 아웃, 오케이, 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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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해되아가깝다 이거 꽁키인다포근나 빵셋 빵셋 오나비나비 중조심 형 중조심 뭐야 있다 9시 저 알죠? 아, 와 개구리 이계로 갔다 방입 조시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방이 개구리 개구리 개구내 볼게 개구내 볼게 개구안 봐도 개구안 봐도 아. 방입 갔다 방로 갔다 내다 밖에 방입 방입 방입 방입 방 들어왔어 <웃음>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 중차판 안 내려간 우리 중인가? 오케이 셋기 셋. 좋아요. 나대로 간다. 아, 이거 아예 엄마. 아이고. 오빠는 넘 같은데? 충없어. 이게 둘. 가. 아군이 아, 개저 문이... 아, 1킬씩밖에 못 하네. 일단 개중해 좀나 박스 먹을게. 앞하고 전진하는 척. 어. 양정이 어서 오고 다시. 미신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사람 어나저 핑. 나 핑. 못 빙? 잡았다 이자중장 아... 아... 응. 한번 어, 하타러나이트 보인거하나하나 오빠가 하나, 오빠가... 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니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 살짝 손목... 꺾 할게. 어, 못꺾었다 자, 자, 내가 오른쪽, 이번에. 계속 변경해줘야죠. 오늘 말해. 뒷간다. 아, 아. 어, 어. 내곳에 왔다, 왔다, 왔다. 빠졌네. 날 좀, 날 좀. 요옥 잘합니다. 형님. 이트 오.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야나이나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도 하나 더, 하걸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생각해. 못 쐈어요, 못 잡았어요. 반반반. 반, 아, 반. 중세, 둘반. 데일리 형. 와, 둘반 떴다. 어, 나 대치야. 하나 더, 하나 더. 중 하나 더. 중 하나 더. 아, 저 데일리 반. 하나 더. 와아깝 와, 와. 이거 공격때저 19킬 했지 않나? 수비 대사아 이렇게 되네 오마이갓 역시 30킬은 하늘이 점지 해줘야 네, 되는 거라서 밸런스가 안맞았네요 기계 이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나무니여 사님 아구, 아이고 수고하여 저도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와, 저 공격대 시쿠키라고 수비대 이거.